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백스윙의 항상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인 오버스윙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스윙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는데 오늘은 그립 잡는 방법으로 오버스윙을 좀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셋업을 잡을 때 이렇게 클럽을 잡게 되고 그립을 잡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립에 힘점이 들어가게 되겠죠.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립을 잡으실 때 신경 쓰시는 게 바로 이두 손가락이에요. 이걸 이렇게 V자를 만들어서 이 위에다 얹으면서 잡으시다 보니까 그립을 잡을 때이두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립의 힘이 이쪽에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셋업을 잡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두 손가락으로 힘으로 그립을 딱 잡게 되면 백스윙 가면서 여기가 벌어지면서 이쪽은 그립을 그 잡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서 여기가 그립을 잡고 여기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두 개로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끝이 남으면서요 자이 동작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두 손가락은 붙여서 그립을 잡지만 그립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그립의 제일 아래쪽으로 두고 그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이세 손가락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V자를 그립 위에 얹어놓고 백스윙을 가게 되면 백스윙이 어느 정도 가다가 끊겨지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왜? 여기가 잡고 있으니까 손목의 유연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서 백스윙이 멈추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라은 이두 손가락의 힘으로 그립을 잡았을 때는 클럽이 굉장히 일찍 꺾이게 되고 많이 꺾이게 되고 쉽게 꺾이게 되면서 오버스윙이 굉장히 편하게 나와요 안 좋은 의미로 편한 스윙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에서 팔꿈치도 굽게 되면서 정확한 타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립을 잡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바꿔본다면 라 똑같이 V자는 얹어놓고 이 끝에 세손가락에 그립에 힘을 주고 잡게 된다면 지금처럼 백스윙 탑이 수평보다 약간 짧은 상태에서 멈추게 되고 왼팔도 충분히 곧게 뻗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훨씬 더 안정적인 컨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파워풀한 임팩트도 당연히 같이 만들어내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그립에 들어가는 힘의 부분 손가락에 힘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 아래쪽 끝에 들어가냐 위에 끝에 들어가냐 혹은 반대로 보면 은 그립 끝쪽에 힘이 들어가냐 그립 위쪽에 힘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이게 이렇게 잡으면 쉽게 꺾이게 되고 팔도 굽게 되고 반대로 이쪽으로 그립을 잡게 되면 은 왼팔이 꺾인 상태에서 손목의 유연성에 따라서 코킹 양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파워풀하고 쭉 뻗어진 손과 몸과의 간격이 멀어지는 이런 백스윙 탑을 만들게 돼요. 대부분 오버스윙 나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 이유는 여기가 잡고 땡기면서 꺾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으로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으로 잡아서 이 간격을 넓게 만들어주신다면 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고 안정적인 백스윙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두 손가락에 힘을 주고 그립을 잡게 되면 은 왼팔이 굽으면서 손이 몸쪽으로 당겨지면서 클럽이 이렇게 넘어가는 동작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자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두 손가락에 힘을 빼고 이세 손가락에 힘을 늘리게 된다면 은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클럽이 넘어가던 게확 짧게 되죠 셋업 때부터 이 그립 위쪽 왼손에 새끼손가락부터 세손가락에 힘을 주고 백스윙을 가시게 된다면 은 넓은 간격, 짧은 백스윙, 그리고 쭉 뻗어진 왼팔로 인한 단단한 임팩트까지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치실 때, 아이언을 치실 때 백스윙, 오버스윙을 하기 싫으시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그립입니다 그립에 내가 아래쪽 끝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뒤쪽 끝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래쪽 끝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버스윙을 한다고 라 하신다면 그립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만 바꿔주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오버스윙을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립의 힘점만 다르게 가져가더라도 오버스윙이 쉽사리 고쳐지게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